오늘은 굿즈 모델이 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. 굿즈 영상을 model. 보고 있다면 구인 보다 먼저 저에게 연락 주세요. 우선 컬러풀한 탑틀넥, and, and then a random 컬 h i t e t 땡땡 i 무 t and t h e 미 a 스커트, put on a little mini skirt over top of that. I know, Gucci sunglasses on. Some 감사합니다.